조, 조를 많이, 이 조를 많이 한 단계로 이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 합조사 음. 목도 많이 써야 하고 나는 저기 뭐야, 가성을 써야 잖아 근데 가성이 잘안 나오니까 진성 가성을 오르락내려 가려 니까죽어어요들성을 해야 되거든 원래 이게. 근데 내가 요들성이 되나? 목이 이뻐야 요들성이 되지. 아, 히히야 <웃음> 아, 히히히 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만만 하라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안 나오니까 악을 빡싸버리면 좋은데 악을 쓰면 또안 되거든 거기가 곱게 뻗어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잘안돼 속성이 잘안 나오니까 죽었어 산천 시작! 산천 좋은 Ah! Oh. 아, 아, 아, 아, 아, 하하 아, 야에 아, 호호호호호호야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 아, 사에 로군나 아, 야 으이, 리이이 으이, 으이, 으이, 이이이이이이이히 얼사대로구나 들시고 나 말을 들어. 시씨구말들어보 이 곡은 란말이이이성성처럼은곡성 함부로 덤곡로 살아보세. 야하지와 자하조네 철시오라야 야하하하하하하하하 c o o 사모고, 허고장창. 이, 이, 이, 창 이, 이, 이, 이, 창 이, 이, 이, 이, 이, 고 이, 이, 장창 로땡그부러지 누가 그렇게 나 그렇게 안한것 같은데 <웃음> 날로 땡그렁 부러진 창창 부창진 창창 창 n 창창 a n g Tang Tang Tang Tang 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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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 오호기 얼사대로구나 오호호 산도백두산도 할라산도백두산도 어리추춤 들어가니 어리추춤 들어가니. 어리 추춤 들어가니 외레주진달 하며 넌 줄, 넌 줄, 넌 줄, 넌 줄, 넌줄 치같은 파촌잎을, 치같은 파촌잎을 여기도 넌줄심 모았네. 요 그때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주춤 들어가니. 머리 주춤 들어가니. 거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 기 새로 오신 회원님들을 위해서 야야 네. 치 아예요. 뭐 거기를 거기부터 네네. 조금 앞으로 네네. 뒤로 백을 네네. 좀 해가지고 하루 분량을 한주 분량을 백을 해가지고 예. 거기까지 나간 다음에 그 뒤를 더 이쁜 저기 배웁시다. 야야 치바 나야 뭐할 듯. 너희이 날마다도 머리 깎고 속은 낙수고 머리 깍아. 한장, 한이한창 한장, 이장한 돌려 이 한장, 이장 한장, 한장, 창장 한장, 한장, 푸러지긴 자가 강창 e 로 i g g 부러지긴 <목소리> 자강창 g 허 o 어허허 어허허 어허기 g t 사대로 u e 어허 어허 어허어허기어 i g g i n d 서라. 가자 서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경을 가자 서라 금강산으로 화류 구경 가자 서라 금강산으로 화류 구경 가자 서라 야 역시 다 진짜 맞아. 이 선생님처럼 해야 돼. 왜? 응으로 해야 돼, 거기를. 나는 목이 안 나와서 에이. 금, 강앙 했지. 근데 금, 강 응, 으로 가야 되는 거야, 거기를. 에이. 근데 내가 정확히 들어보니까 응으로 가시는 거야. 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 나, 내기야 <웃음> 네. 여러분, 얼마나 그, 기, 저기, 그 우리 발성이 얼마나, 에이. 그러니까 박사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게 하시면 무의식 중에 여기서 이렇게 해도 자신도 모르시잖아요. 내가 내가 그러시아요 응으로 난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응으로 올려야 돼요. 그럽시다, 근데 그래. 나는 목이 쇠 가지고 음으로 올리면 되니까 앙으로 올렸어요. 근데 정확하게 응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응으로 올려야 됩니다. 금가음 응, 응 이렇게 응, 내려야 됩니다. 맞아. 응으로 내려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시네요. 역시 기초 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 온 산으로시다 그랑 산으로 화류북경 가자 서라한라산도 백두산도 어리 추춤 들어가니 한라산도 백두산도 어리, 어리 추춤 들어가니 어리 추춤 들어가니. 오이 츄츄 <웃음> <주춤, 웃음> 들어가 돌아온다 벤다 초를시마다아 멘드라미 봉선하며 외철쭉 진달환며 멘드라미 봉선화며왜철쭉진달하며 축친달화며 외쳐 축친달화며 넌줄 넌줄 지 같은 파 초은잎벌 넌줄 넌줄 지 같은 파 초은잎벌 여기도 너 안 출심 었네 여기 또다안 출심 었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갖고 오셔 네. 어. 많이, 많이, 많이 들으셔야 되겠다. 되는 거야 많이, 들어야 많이, 들어야 많이 들으셔요 되겠다. 네 어. 우리, 우리. 네. 응? 걸 네. 다 네. 들으셔 많이, 많이, 많이 듣고 많이 해야, 해야 돼